견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중학교 학년대에이었습니다 고향에서 똑똑한 녀석 한놈 났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총명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자존심만은 잃지 않으면서 모든 방면에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아이였죠.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어느 누구 하나 할것 없이 인정한 그런 아이였죠. 어느 해 가을 국어시간 그 아이의 기고만장함과 참만심으로 똘똘 뭉친 모습을 고쳐주기 위해 국어선생님은 들판의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을 빗대어 사람은 저 들판에 황금빛 곡식이 여무는 것처럼 겸손함과 자신을 항상 낮추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단다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지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변은 서로 기대어 자란단다 황량한 들판에 벼가 한포기만 있다고 생각해보아라 잔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금방 쓰러지고 말 것이다. 명심하거라. 내가 잘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힘들 수 있음을. 이왕에 말한 것 하나만 더 해주지. 사람이 너무 일찍 대바라지면 안 된단다. 감나무의 감을 보아라. 일찍 익은 감은 분명 어느 한 구석이 벌레 먹어 썩어 있단다. 오늘 이 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해라.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깨닫게 될 것이다. 국어선생님의 훈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음과 동시에 곧바로 선생님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부리는 익을수록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죠. 순식간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척 화가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똑똑하지만 자칫 삐뚤게 나갈 수 있는 한 학생. 바로 그 아이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훈화를 했는데 정작 그 아이는 선생님을 이기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수업 종료종이 울리기도 전에 그 아이는 교무실로 불려가 허벌나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날 그 사건은 두고두고 그 아이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고 자신이 자만해질 때마다 그 옛날 추억 아닌 추억을 떠올리곤 한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그 아이는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똑똑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녀석이나 부모에게 감사함을 알지 못하는 녀석을 만날 때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주위에 누군가가 주식을 전업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도시락 써다니면서 말리는 사람입니다. 아니, 아예 주식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요. 여러분은 주식 판대기에 무슨 생각으로 또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하려 하십니까? 주식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요. 주식으로 성공해서 큰 돈을 벌고 싶다고요. 주식으로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구요. 기법만 알면 큰 돈을 벌 수가 있겠다구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한 여러분들은 이미 실패자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주식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의 보조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단,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건전한 게임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투자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의 속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제대로 된기본만 알면 돈을 벌수 있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트와 보조지표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 될것 같습니까? 사트대로 지표대로 하면 될것같다고요참말해요 제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모든 것이 다 허상입니다. 그래도 하시겠다고요. 예하십시오. 그렇다면 먼저 집에 있는 주식 관련 서적들은 모조리 다 버리십시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주식에 관한 지식이나 상식들, 또한 모조리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본인 마음부터 다으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온갖 쓰레기들을 다 버리십시오. 주식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고, 차트와 지표를 보고 연구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 공부가 하고 싶으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공부라 하십시오.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들 하지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주식은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직관력과 통찰력과 해안을 길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혜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럼 지혜를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와 장기간에 걸친 뼈를 깎는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에 따르는 엄청난 경제적 심적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극복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지혜로운 눈과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몸으로 체득하고 마음으로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다들 어렵다고 하지요. 저도 이걸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수들은 기법 공개를 꺼린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게 갈고 닦은 자기 재산을 공개하기가 싫어서 꺼리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제 견해는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고수들이 공개를 안한 것이 아니고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외우로 내용은 단순하지만 말로써 눈으로써 설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도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될 뿐더러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면 소화 불량에 걸려 큰 화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수들은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자꾸 가르쳐달라고 한다면 환장할 노릇이겠지요. 그런데 눈으로 말렸어.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내용을 남에게 가르친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거기에다가 신용의 미수에 몰빵으로 질러라. 참으로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당사자는 정령 그 부작용을 모르고 설파를 하고 다닐까요? 만약 모르고 그랬다면 그 사람은 돌대가리임에 틀림이 없고 알고도 그런 짓을 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양의 탈을 쓴 사악한 인간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어디 가서 주식 이야기, 기법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도 없는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이 없는데 왜 자꾸 정답을 찾으려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쟁이들을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으려 합니다. 웬 종일 주식 이야기만 늘어놓고 다 만나오는 이야기만 늘어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패를 하더라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아내와 자식들,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죽어도 나 혼자 죽어야지. 남까지 죽이는 짓은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건 불급이라는 말잘 아시죠? 참 좋은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성공하려면 미쳐야겠지요. 그런데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됩니다. 잘못하면 진짜 바보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모신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에 잘 들어가질 않을 겁니다. 아마도 먼 훗날 의미를 깨닫는 날이 있을 겁니다. 당장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또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제가 이러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야지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주식에 대해서 환상을 버리십시오. 절대적인 비법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자기 마음 속에 있을 것입니다. 매매를 하면 늘 겸손하여야 하고, 또한 욕심을 버려야 함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매를 하는 자신을 돌아보건대, 너무 자주 자신의 욕심을 탓한 적은 없을까요? 욕심을 버린 기계적인 매매, 자신이 만든 수익 구조에서의 유연한 대처 등, 모두가 바라는 매매는 욕심이 작용하지 않기에, 기계적인 매매가 가능하며 유연한 대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욕심만 없앤다고 기계적인 매매가 이루어질까요? 물론 사람이기에 아주 가끔 하는 실수는 있을 수 있는 법이지만 매매하는 자신은 분명 감정이 있는 사람이건데 어찌 매매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원망하겠습니까?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단지 이미지 트레이닝만 한다면 언제나 반복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욕심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익구조와 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생기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닐까요? 사고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매매가 완성된 것이라면 감정의 개입이 더군다나 욕심이 개입하여 스스로의 수익을 망치겠습니까? 스스로 원문하여 봅니다. 나의 매수법이 충분히 합리적인가요? 그 장점이 수익의 지속이라는 대전제에 부합한가요? 나의 매도법이 충분히 합리적인가요? 수익을 내고 또한 제대로 먹는 매도법인가요? 나의 종목 선정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최저 최대 수익과 그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손절을 함에 있어 그 이유가 단지 너무 떨어졌기 때문이라면 단지 오를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다는 그 사실 뿐이라면 간간히홀딩에 또한 머뭇거리는 수가 생길 것입니다. 손절한 종목에 대한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단지 운이 없기 때문인가요? 단지 오늘은 욕심이 과해서 입니까 감정의 잘못을 돌리기만 한다면 발전이 묻어집니다 내가 미처 간파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진 않을까요 나의 들이 너무 포괄적이진 않는가 때론 너무 협소하지 않는가 원인을 쉽게 밝힐 수는 없지만 늘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수개월이 지나더라도 결국 밝혀지게 됩니다 자신의 예상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꼼꼼하며 예리하다면 그만큼 그의 모순되는 종목에 대한 손절이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그만큼 배제되고 냉정하게 매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